그단학 수련도 그때는 열심히 했었어요. 다 단전 잡고 있었어요. 대화해도 단전 잡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그때는 깨어있음 보다 단전을 잡으면서 깨어있는 것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해도요. 항상 의식이 단전에 가 있으면요. 여기 허리띠 있죠. 바클 있는 데가 항상 뜨겁습니다. 만족은 단전 열기로 항상 달궈져 있어요. 이게 식으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 뭘 하더라도 정신 집중하고, 고시 공부를 하더라도 단전의 의식 주면서 했어요. 이러면 공부하면 할수록 단전이 더잘 느껴져요. 공부하면서, 단전을 한쪽으로는 단전 체크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 여기, 여기에 뭔가 여러분 못이 박혔다고 생각하면, 뭔 일을 해도 못이 박힌 줄 알고 하겠죠. 딱그 느낌입니다. 뭔 일을 해도 내 뱃속에 단전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 그, 그 정도로 단학을 할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몰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몸에 변화가 잘 일어나고, 몸 안에서요, 밤새 오 소리가 나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게 오이라는게 우주적인 소리인지 아는 게요, 몸에서 밤새 그오 소리가 기운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몸이 진동하고 있어요, 온몸이. 그것도 나중에 안 느끼려고 불어 해가지고 안 느꼈어요. 느끼기 시작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불어 그런 거안 느끼려고 되게 노력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우리가 우리 정신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럼 몸 안에서도 별의별게 다 느껴져요 이런 에너지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경락에 이렇게 기운 돌아다니는 거 느끼면요 처음엔 재밌지만 불편해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방에 자잖아요 난리 납니다 열받으면 이게 뜸뜬 거랑 비슷해요 난리 납니다 경락이 막질끼리 뚫려 열려 가지고 자고 나면 몸 자체가 뭐뼈 마디마디 다 한번 분해 됐다가 다시 재조립한 것 같은 기분 밤새 누가 나를 밟고 갔지 하는 그런 기분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뜨거운 방에도 못 자요 자면 막 경락이 너무 활성화되고 그래서 부작용들도 많습니다 차차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걸 미리 얘기하면 안 하실까봐 부작용 오신 분들한테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단항만 해도 할 얘기가 진짜 많죠 왜냐면 저희가 애초에 단항만 했었거든요 처음 단전에 집중하다가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견성도 해 버렸는데 단학만 하는 분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그걸 아무도 설명을 못 해준 거예요. 저한테 밤새 제가 깨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음 좋은 일이고 그런 일도 있어 하고 아무도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이 어떻게 변했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기운이 어디로 돌아다니느냐 단학하는 분들하고 공부해 봤는데 그분들은 단학 외에는 또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초능력. 초능력과 단학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참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따로 공부한 거예요. 이거, 이거는 좀. 그래서 불경 뒤지고, 마을르 시나 인도 성자들 책 뒤지고 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거 누가 스승이 가르쳐 준게 아니고, 찾아서 찾아서. 그러다가 또그 도움 주는 사람들 만나고, 참나 깨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하게 됐죠. 이, 이, 이게 단학만이 할게 단학만이 할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저도 이제 또 그런 식으로 공부해 왔었습니다.